자 핸드스위치 강조해요 일단 세이프핸들이 <웃음> 어, 주신 베이직 그립에서 시작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트위스터 하는 듯이 트위스터 하듯이 릿인지 2번으로 여기까지 와줘요 자 이렇게 호라이즌 탈을 중지다고 치기하고 검지다가 브레이크를 잡는 부분 요 부분까지 하신 다음에 그리고 중지로 내려줘요 그리고 엄지를 잡습니다 이렇게 검지랑 엄지랑 잡는데 자 여기서부터가 핸드 스위치에서 포인트예요 여기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뭐랑 비슷하냐면 그 백핸드 스크류 드라이버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이거를 음 이렇게 검지랑 엄지랑 쥐어서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s a f e h a n 지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게 한 다음 그 상태로 바로 Y2K r o l l 를한 다음에 그리고 올리시면 핸들 스위치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뜨는 겁니다 자 다시 세프 핸들 해주신 베이직 그립에서 <웃음> 그립치인지 입번 하듯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아주신 다음에 중지를 내려줘요 그리고 검지랑 엄지랑 잡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 바이트 핸들을 이렇게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YTK 롤오버 근데 네, YTK 롤오버를 하면은 바이트 핸들을 잡지만 뭐어그 외국 해외 유튜버가 핸들 스위치 강조한 거 보니까 뭐그 바이트 핸들를 잡고 Y2K를 하는데 이렇게 이런 것 안닿게 해서 올리더라고요. 뭐 <웃음> 참고해주시고 자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기까지 맞으신 다음에 중두를 내려줘요. 그리고 검지랑 엄지랑 잡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자 백핸드 스크류 드라이버 하듯이 이런 식으로 엄지에다가 걸치게 해주심과 동시에 바로 Y2K 로오버로 회전을 넣으시면 흔들 스위치가 되는 거예요. 자, 강좌는 이걸로 맞춰보도록 하죠.